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컴퓨터 켜기 종료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컴퓨터 장치에 대해서 오늘은 컴퓨터 켜기와 종료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게 컴퓨터 본체예요 아시죠 컴퓨터 본체는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본체도 있고요 이렇게 날씬하게 생긴 본체도 있어요 자 컴퓨터를 켰다 껐다 를할때 킬때는 여기 전원 버튼 보이시죠 여기 전원 버튼을 보이시면 요렇게 생긴거 요게 전원 버튼이에요 여기도 전원 버튼이 보이죠 자 전원 버튼이 보여요 요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켜지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불이 꺼져 있다거나 했을 때는 컴퓨터가 안 켜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아닌 컴퓨터도 있지만 본체들이 여기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 있으면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원 버튼은 이거 누르면 그냥 켜지는데 유심히 봤더니 이런 모양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모양은 USB라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USB를 꽂는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USB를 꽂는 부분이에요. 그럼 본체에 보면 u s b 꽂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에 맞는 것을 그냥 꽂으시면 돼요. 여기를 꽂아도 되고 여기를 꽂아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도 이렇게 생긴 거에도 어, 내 거는 어디 있지? 하고 또 작은 걸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여기 전원 버튼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USB 포트가 보여요. 이렇게 어? 세로로 돼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 USB가 있으신 분들 한번 꽂아보셔도 되세요. 자, 컴퓨터가 켤 때는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켜지는 거고요. 꺼지는 부분은 컴퓨터 종료할 때 컴퓨터 종료할 때 보시면 학생분들이 간혹 가다가 전원 버튼을 그냥 눌러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은 갑자기 컴퓨터가 셧다운이 돼서 고장 날 확률이 높으니까 컴퓨터 종료할 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컴퓨터 종료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종료하는 방법을 보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거 화면 맨 밑에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윈도우 10의 부분인 거고요. 이런 걸 시작 버튼이라그래요요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 얘를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시작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메뉴들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쭉 뜨는 거 보이시죠? 응? 여기를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요렇게 화면이 떠요. 그 다음에 뭐를 누르냐? 여기 전원 버튼 보이시죠? 전원 버튼이 보통 다 대부분 그림으로 요렇게들 이렇 생겼어요. 여기도 보이시죠? 자, 보이시나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얘 버튼을 누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여기 전원 버튼 보이시죠? 자, 요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시면 요 화면이 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 절전, 이렇게세 가지 메뉴들을 누른 거예요. 요거를 누른 다음 누르면 요렇게 화면이 뜨는데 절전 모드라는 건 우리가 계속 컴퓨터를 켜놓으면은, 음, 정규금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사용하는 거몇 분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한 5분 정도 내가 컴퓨터나 키보드로 만지지 않으면 절전 모드로 바뀐다 그러면 전기를 절약해서 하는 모드로 해서 최소 절전만 해서 우리 쉬는 시간에 컴퓨터실 오면 컴퓨터실 모니터가 켜져 있는데 화면이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상태를 절전 모드라고 해요 그럼 절전 모드를 띄어 놓으면 전기 요금이 적게 나가죠 아직 기본만 켜 놓은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고 싶을 때는 절전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시스템을 종료하고 싶다 컴퓨터를 끄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 종료를 클릭하시는 거고요 다시 시작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를 켰다가 알아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컴퓨터를 다시 키게 하는 거 그걸 다시 부팅한다 그러든요 거 리부팅한다고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을 때는 얘를 다시 시작을 클릭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를 끄, 다 수업이 다 끝났다? 끄고 싶다? 그럼 뭐를 누른다고요? 시스템 종료를 클릭해 주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전 모드에서 제가 방금 설명했지만 컴퓨터실에 왔을 때어 컴퓨터가 까맣네? 어 보니까 전원 버튼에 불은 들어와 있어서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이나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거나 키보드를 눌러주시면 얘가 절전모드에서 해제되면서 컴퓨터 화면이 모니터에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컴퓨터 종료할 때는 절대로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안되고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를 누르는 이런 방식으로 꼭 컴퓨터를 켜주세요. 꺼주세요. 자 오늘은 컴퓨터 켜기와 꺼 종료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 집에 옛날에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정기요금에 아까서 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컴퓨터가 껴져 있는데 컴퓨터 정기요금 나갈까요? 전원 버튼 확버렸었던 분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배운 내용으로 컴퓨터 켜기와 종료하기를 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